어, 몇 개의 우리가 아젠다를 갖고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의 자녀님들께서 세션 1, 2, 3을 각각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저 때는 대학교 때, 대학원생 때 저렇게 발표를 못했 어던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준비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 어, 제일 세션 진행하셨던 우리 강현주 좌장님부터 그다음 전수진 좌장님 그다음에 오병근 좌장님 차례대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예, 세션 1을 맡았던 강현주입니다 어, 세션 1에서는 총 10팀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여러 학교의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도시와 지역 사회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뭐 시선과 접근 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따뜻하다. 네, 물론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이제 그 새로운 시도였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뭐 피상적으로 쉽게 대상화시키지 않고 굉장히 자기 자신과 가까운 주변과 일상에서부터 이제 찾아 나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네. 저는 예 제가 세션 2를 맡았는데요. 저 세, 시간이 오늘 돼서 세션 1부터 3까지 다 들었는데 예, 3개월 동안 사실 학생들이 다른 일뭐 수업 진행하면서 했었던 거를 보면서 굉장히 예,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수업도 아니고 물론 수업과 연관된 것도 있겠지만 예,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3개월 동안 심도 있게 예, 그렇게 다뤘던 점이 새로웠고요. 강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도시 문제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예, 물리적인 환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사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조금 어떻게 소통을 이끌어낼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맞추면서. 어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들을 발굴해내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좀 제안했던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약간은 이제 전공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은 좀 달랐지만 어 프로세스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문제 제기에서부터 해결책까지 구현하는 데까지 그런 방법론이나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구나. 예, 그런 점들을 보면서 예, 조금 굉장히 흥미롭게 여긴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약사, 제약된 그 요건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그 지도 교수님들이 그 얼마나 그 노고가 아, 많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 서럽게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그 그 디자인 리서, 그 리서치 방법, 디자인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체계적으로 잘 갖춰지고. 또 실제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어, 그런 걸잘 배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한 3개월 혹은 4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 기반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워크샵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에 그 맞게끔, 다양한 그, 어려운 점이 있, 있,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라든가,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학생들이 현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피부적으로 그 배우고 경험해서 그 아주 좋은 그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런 세션을 진행하면 세분 중에 한분 정도는 좀 날카롭거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다 좋은 말씀.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한 팀들은 우리 도시가 부딪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공동의 윤리라든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짐을 지운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아이디어 발굴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좌장님들께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학생과 대학원생 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혹시 거기에 포커싱을 맞췄을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쪽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수진 좌장님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 강현주 좌장님 그 다음에 오병근 좌장님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 사실은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질문지를 받고 어, 어떤 문제가 빠졌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거의 전방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들을 다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이제 도시나 지역 자체를 대상으로 다룬 프로젝트들이 좀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뭐 이렇게 약간 고령자층이라든지 특정한 사용자 대상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뭔가 특정한 사용자 대상에 문제 중에서도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용성 개선의 문제인지 이런 점들을 또 이제 또 좁혀서 본 그런 점들이 예, 굉장히 흥미로워서 특별히 빠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조금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 제기 자체를 얼마나 심도 있게 했는지가 결국은 어 조금 더 실현 가능한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창의적인 디자인 해결책을 예, 도출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실제로 사용자 조사를 해서 설문이나 인터뷰나 관찰이나 아니면 현장 답사를 했던 부분들이 많은 좀 근거가 되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다시 재발굴하고 발견하고 정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은 앞으로 또 이제 비슷한 문제들을 다룰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강현주 저장님. 네, 어, 그래서 그 참가한 학생들이 그런 구체적인 도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디자인을 통한 개선이나 해결 방식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도시 또 자신의 집이나 학교 주변 또 지역사회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좀더 미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은 이제 지속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발표가 최종 발표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문제 해결, 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아마 초기에는 논의됐을 법도 한데 사실 오늘 발표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제 어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더 미시적인 그러니까 차원 외에 이렇게 뭐 에너지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렇게 인류 공통으로 지구 환경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그런 시도, 이런 것들, 그런 고민들도 그러니까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종 결과물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거시적인 문제들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진 못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발표 때 초기에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상에서의 스케일 같은 거, 초기 고민 같은 것들도 발표하는 내용에 좀더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주제 자체를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많이 노력하는 건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책임 있는, 그니까 디자이너로서의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든가 뭐 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되기 좀 어려운 그런 좀 막연하거나 막막하거나 뭐또 애매모호하고 아니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손을 댈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의 시선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꺼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질문의 형태로라도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니라 아까 제가 에너지나 기후나 이런 거시적인 문제도 에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 디자인 프로젝트로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고민해볼 만한 공통의 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열어놓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잘 이제 진행을 했. 온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그 이제 도시라는 것다 비슷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접근한 그 방식이라든가 대상도 좀 이렇게 비슷 비슷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 도시민의 어떤 삶에 대한 그 현실적인 문제 또뭐 이상적인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나온 그 안들이죠. 근데 이제 도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그런 공간, 대상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 자체, 그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든가 또 소외 소외 계층 특히 이제 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문제가 그 여러 것들이 많이지만 뭐 빈부격차라든가 또 어떤 소통의 문제 커뮤니티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다루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이제 그 도시가 이렇게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비슷비슷해서 아까도 이제 우리 세션에서는 그 쓰레기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는 팀이 한네팀 정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공통된 게 문제점도 있지만, 또 도시 다른데로 어떤 그 특성? 특색?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하 그 서울시의 그 브랜드의 어떤 그 가치, 키워드인가? 키워드가 공존, 뭐 열정, 여유, 뭐 이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각 도시별로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 부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가치를 조금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으로 이렇게 할수 있을까? 특히 이제 저는 그 서울시 의 어떤 그 키워드 중에 그 여유라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이상적인 부분들을 연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좀 제안할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더그 도시의 특색 이런 부분들을 살면서 그 디자인적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럴게요 네, 세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학생이니까 좀더 거시적이고 큰 아젠다를 잡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왜 전기로만 자동차가 달릴 수 없나 왜 우린 우주에 못 가나 이런 큰 아젠다를 갖고 해외에서는 좀더 사회 공헌과 인류를 위해서 아젠다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 더 급진적이고 예, 더 롱런에 가까운 아젠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의 의식을 가진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디자인 싱킹의 단계일 텐데요. 이 디자인 싱킹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 어떻게 운용을 하고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자칫 3000% 빠지기도 하고 애매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때 어떻게 하면 어, 처음 우도했던 것처럼 구체적이면서 또 효율적으로 그 단계를 끌고 갈수 있을지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보신 선배님들 입장에서 한 말씀씩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병근 부회장님부터 전수진 좌장님, 그 다음에 강현주 좌장님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그 무엇을 완성되 있게 하는 거는 그 쉽지가 않죠. 이제 그거를 잘 그 훌륭하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또지도계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결과를 그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어떤 목적, 이런 것을 어떻게 이루어나갈수 있는 것인지 또그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생,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잘 모아서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경험을 했을 테고 또, 또 팀원 간의 어떤 협력 이제 코 디자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팀원 간또 사용자 시민 그 이런 사람들이 그 관여되는 모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어 그 기회가 됐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프로세스에 아마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니뭐니 그 뭐니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민이나 사용자들한테 공감이 될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 디자인을 하지만 그 자기도 사용자처럼 그 사고나 행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고 아마 이렇게 그 진행을 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그 변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콘텍스트, 맥락,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야지, 예, 아마 좋은 그 대안이 나오,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정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결정을 잘 해야 될 텐데, 그 결정을 할 때도 이제 어떤 그, 보통 제뭐 우리가 3레벨 하열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필수적인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결과에 대한 그 평가가 중요하죠 이게 그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맥락을 잘 잡고 지금 그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나 분석 이런 부분들은 그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또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프로세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오병훈 부회장님께서 사실 다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거기 에 조금씩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부분이 공감이었는데요. 사실 아까 세션 1, 2, 3 들으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문제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공간, 뭐 도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도시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거를 좀더 공감하고 이해하고 어떤 학생들은 또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사실 그거를 파헤치다 보면은 정말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분들을 이해를 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의 제일 앞단인 공감하는 부분에서 아마 여러 학생들이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중요성을 예, 일깨웠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공감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설문이나 인터뷰나 뭐 현장 답사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조금 더 다음 단에 다른 프로젝트나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더이 문제를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그 앞단의 공간 부분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뭐 다루진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거나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발굴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마지막 단에 사실은 테스트하는 부분을 조금 또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니까오병근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앞에 공감을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뭐 정의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제안한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그 사용자 니즈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예, 마지막에 테스트 어쨌든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요번 프로젝트에서 조금 또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 아무래도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테스트를 할수 있는 상황의 제약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실현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제안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예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이발이 이 프로젝트를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뒷부분에 검증을 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좀 예 수행을 해서 뭔가 프로젝트의 완성도라든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 같은 거를 한번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훨씬 더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아,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러니까 디자인 씽킹은 이렇게 뭐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이미 이제 그 널리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 각각의 이제 오늘 참여했던 학생들의 그 학교 수업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과제할 때와는 좀 다르게 이런 그 워크숍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학교들에서 다양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디자인 씽킹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 혹은 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니까 오늘 이렇게 서른 한개 팀이 여러 가지 발표를 했을 때, 다양성은 확보되지만 우리가 좀그 프로젝트의 맥락 같은 것들, 그리고 짚어야 되는 어떤 공통점들, 이런 걸 이렇게 좀 쉽게 알아차리거나 자기 각각의 프로젝트에 이제 뭐 반영해서 생각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디자인 생킹이 굉장히 그러니까 유용한 그런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니까, 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생킹 방법을 이제 활용하되,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걸 활용해서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데 이제 많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니까,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니까, 그니까, 어떻게 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제 워크숍에서는, 그니까, 왜,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식이 출발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환원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자리? 이런 것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디자인 산업계에서 디자인 생킹을 활용하는 방법과 이러한 이제 그좀 확장된 그 경험 분야 내에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그 공유하는 행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까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쩌면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지도 교수님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하는. 재단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 디자인 재단과 또 디자인 학회에서 이제 그런 운영 방법, 뭐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고민할 때더 좋은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세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세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키워드가 결국 공감, 공유, 그다음 설득.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지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또 설문이나 이런 거 진행하셨던 분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시고 어 아젠다를 더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이번 오크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것에 관한 것일 텐데요 새 자주 장님들은 오늘 31개 팀의 아이디어를 들으시면서 실현 가능성이 이게 어느 정도는 될까 어떤 것들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또 실현 가능하게 되려면 어떨 때는 기관도 들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나라도 들어야 되고 어떨 땐또 기업이 도움을 주면 좋고 이런 다양한 방법론이 들 있을 텐데 우리가 또 그것들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라 학생들 나름대로 어떻게 다음 스텝을 밟으면 오늘 아이디어를 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생각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조언까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강현주 자장님, 전수진 자장님, 그다음 오병구 자장님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예. 어, 우리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 워크숍에 참여할 때 그리고 주제를 잡을 때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문제를 발굴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실무, 현장에서의, 그 디자인 분야에서의 그런 실현 가능성,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하고는 그, 그, 그러니까 그 가치를 두는 측면이 좀더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워크숍을 운영할 거냐 하는 그런 점이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의 뭐 시점? 아까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좀, 금래에할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그런 실현 가능성이냐? 이런 시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그걸 실현하려면, 그니까, 어떤 관계자들의, 뭐, 협업이라던가, 또 예산이라던가, 뭐, 이런 그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이라는 게 실제 다 완성됐다라고, 완성되는 측면을 강조해서 중요한 항목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려면 과연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다라고 그럴까 그리고 자기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제시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니까그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러니까 공유해보는 게그 학생들에게 어떤 공부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사회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학생들의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뭐 협업하는 역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이렇게 제안하는 형식 같이 뭔가 실현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이 있을 수 있, 있,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너무 낭만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네좀예 그 대학생 시절이니만큼 네 사회에서 좀 해보기 어려운 내지는 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제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제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회에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 사실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이슈먼시티의 디자인에 이제 어워드가 있고 대학생 워크샵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대학생 워크샵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어그니까 스타 뭐 그러니까 초기 단계로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제 운영이 됐고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실현 이 되었냐? 아니면 실현 가능,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나 문제 제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것이냐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강현주 교수님께서도 사실 강조해 주셨듯이 어, 여러분들이 학생 때또할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구체적으로 뭔가 실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따져야 되지만 그래도 학교 안에서 학교 바운더리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어, 이런 것도 가능할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31개 팀이 어떤 부분은 사실 굉장히 바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년, 15년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아마 서로 발표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자극도 받고 서로 배웠었던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유튜브 라이브에 이제 그 코멘트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창업 발표에 갔다는 그 코멘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창업 아이템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데 창업 아이템으로 만약 발표를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게 실현 가능한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일단은, 어,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문제의 제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휴먼시티의 디자인 안에서 대학생 워크샵은 조금 그런 쪽에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어이 가능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면 이게 5년 내 10년 내 가능할 것이라는 것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발표 자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킬 때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학생들이 낸그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음. 선택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지 그, 모든 아이들는다 실현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요번에 낸 아이들이 디 굉장히 전문가 못지 않는 그 접근, 그런음 폭넓, 폭넓은, 폭넓 생각,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서 제안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에 설립은 뭐 그런 그 생각, 뭐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긴, 있, 있긴 하겠지만, 그, 궁극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선택될 수 있는 부분들 다 있고,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목선 이제 기성 세대 혹은 그 서울 그 디자인 재단이나 서울시라고 생각해요. 이그그이 음. 그, 그,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서 서울 그, 지드, 그 디자인 재단에서 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런 그워크샵그 학교와 같이 이렇게 진행한 것은 굉장히 그 좋은 시도이고 그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되면 그 다양한 그, 그 미래를 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세대에서 그더 좋은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알고 있기는 로이 워크숍 결과물이 다 아카이빙이 돼서 그 책으로 다 이렇게 출판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출판된 책들이. 그냥, 그, 책상에 꽂혀있지만 말고, 다 이렇게 흐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그 미래 세대가 낸이 아이디어들이 현장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적용되고, 그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가 열릴 텐데요. 내년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해서 강현주 자장님, 전수진 자장님, 오병구 자장님 이 순서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매년 그 새로운 팀이 새로운 주제를 이제 자꾸 발굴해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제 발표를 쭉 보면서 그까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번에 연구에 그까 그러니까 후속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이나 팀을 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재단에서 이러한 심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워크숍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이제 사실 운영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제 기반을 많이 갖추어 가고 있으니까 그까 그러니까 심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뭐그까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학교 학생들, 한 학교 학생들 이팀을 이루어서 구성을 했다면 이제 그 심화 과정에서는 올해 31개 팀 네, 참여했던 여러 학생들이 좀 학교를 섞어가지고 주제에 그러니까 같이 섞던가 뭐 아니면 합쳐가지고 조금 더 규모를 키운다던가 내용을 심 아니면 팀 그대로 가면서 좀 새로운 주제를 또 발굴해서 해본다던가 해서 이제 실무적인 걸 하고 또 이렇게 여러 학교가 섞일 경우에는 그 지금 올해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역할 같은 것들을 재단에서 이렇게 실무 디자이너나 디자이너의 사스튜디오들과 좀 연계해서 좀 그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도시나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그 대학생들이 이번 옥크숍 참여했던 학생들이 한번더 이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몇달 동안 굉장히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치는 거는 좀아깝지않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같이 하는 게좀 어렵다 그러면 그니까 이제 심화 프로그램에서는 이를테면 디자인 플러스 다른 그러니까 분야 다른 학과 뭐 인문사회 계열이라던가 뭐 의학이나 공학이나 다른 도시 문제나 뭐그 환경 문제나 이런 데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다른 학과를 꼭 찾아가지고, 그니까, 같이, 그니까, 같이 융합팀을 만들어서 심화활동은 꼭 반드시 좀 지원을 하도록, 예를 들면, 그니까,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운영들을 가지고, 그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올해 했던 이런 프로젝트, 그니까, 올해 워크숍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나고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 좀더그 심화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결이 좀, 층이 쌓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래도 어쨌든 기본 플랫폼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네트워크를 좀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도 워크숍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제가 이번 워크숍을 보면서 이제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뭐 워크숍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그, 강현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예, 심화 과정에 대한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 디자인 재단이나 서울시에 조금 바라는, 예, 학생들을 대변해서 좀 바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그냥, 요번에 서른한 게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가 나왔다로 끝날 게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건이 중에 몇 가지라도 실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네, 서울 디자인 재단이나 서울시 쪽에서 시즌 2를 준비해 주셔서 네, 그 중에서 조금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어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사회적 기업 아니면은 실제 디자인 회사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정말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즌2가 꼭 준비가 되어서 내년에 또 연속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올해 이거를 이제 이 워크숍을 준비를 하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진행을 못했지만 내년에 좀 준비하고 있는 제가 이제 초기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국제 사실은 대학 국 해외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이 워크샵을 원래 는 진행을 하기로 했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8월까지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해외 워크샵은 이제 내년으로 미루고 올해는 국내 워크샵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조금 새롭게 시도해 볼수 있는 게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이 같은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서로 협업도 하고 워크숍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아마 이런 도시 문제가 그냥 단순히 한국, 서울, 뭐 부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지역의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양하게 풀어가고 또 공통적으로 또 해결책을 낼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외 워크샵으로 진행이 되면은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재단에서 그 학회에 이렇게 그 협의를 한 것은 이제 어쨌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도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 이제 디자인적으로 그 문제 해결 방법, 어, 이런 것들 찾아보자.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 열다섯 개팀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보다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어, 그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30 지금 한개 팀이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분명히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 대학들이 이 기회를 이렇게 가지고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고. 근데 이제 그 발표 시간 이렇게 들어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각 팀에서 섬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그 설명을 못 했고 또 이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정한 규모를 좀 유지하는 거가 좋지 않겠나 않겠나 다음에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칫 그 워크숍에 참여하는 팀도 그렇고 또 이거를 관리하는 팀도 그렇고 약간 그 결과 중심적인, 그 성과 중심적인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 그 기울기가 쉽게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교육적인 측면, 그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하면서 그 과정이라든가 또 그, 곳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사회나 가서 그 책임있는, 책임있는 디자이너로서 어떤 그 의미 있는 활동을,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제 어~ 워크샵이 될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좀더살려 살려 야지 되지 않겠는가 어~ 물론 현실적인 문제 또 도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 부분도 이제 포함되긴 하지만 그 학생들이 어떤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에서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부분이 좀 크지 않는가 이 워크샵이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앞으로도 좀잘 살려서 그 내실 있게 좀 이렇게 어, 가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처음이라 이제 이런 그 그런 것이 없었지만 그 서울시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관련된 그런 그그 그 일을 하는 분들 그이 관계자들이죠 시민들은 아마 좀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각 도시 이렇게 그 담당하는 그런 그 분들이 같이 이렇게 발표할 때 오면 은더 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젠다인 만큼 이 프로젝트 먼저 지속 가능하게 2.0, 3.0, 4.0, 10.0 쭉 <웃음> 이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새 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3개월간 열심히 참가해주신 어 31개 참가 팀들에게도 서울 디자인 재단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2020년 휴먼 시티 디자인 토크 2.0 모든 행사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